오.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큰 박스를 택배를 받았어요 이게 과연 뭘까? 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네,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썸머하우스하고 윈터하우스 저번 영상 보셨나요? 이만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안에 어떤게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조금 떨려 네펑이을해 잠시 깔고 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야! 와>! <웃음> <웃음> 숨겨진 세상! 어. 싱잉돌 아닙니까? 싱잉돌? 아, 이거 누르면 <웃음> 어. 어? 뭐야? 노래 노래 해야지. 왜 노래 안 하고 말만 하니? <웃음> 노래가 몇 가지 소리가 다른가봐요. 난 Elsa, Elsa, e 왔어 들어봐. 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갖고 놀라고 또 이렇게 인어공주 다리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갖고 놀면 된다는. 여에 안나와 크리스토퍼도 있어요. 엘사를 같이 옆에다 딱 놔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웃음>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또 안나와 엘사 오랄비 칫솔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봐요. 여기 되게 모가 되게 크죠? 이거 성인용 오랄비인가봐요. 칫솔 세트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모바일 폰 케이스 보내주셨어요. 이건 내가 안 맞는 폰이에요. 빨리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어요. 케이스를 바꾸려면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저 못쓰니까 선물로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나눠드리지? 오오오오 메모지 떡메모지 가 아주 디즈보즈게 아주냥 1년치를 보내줬어요 <웃음> 떡메모지 1년치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달밤에 있는 엘사 요 패턴 엘사 올라. 요렇게 떡메모지를 아주 뒤집어지게 진짜 1년동안 쓸수 있게끔 요렇게 그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리고 이거 또 이것도 주셨어 또 주셨어 이거 <웃음> 이거 지금 제가 다 붙였어요 여기저기 하나 더 살까 했는데 요렇게 이제 네, 보내주셨습니다 디즈니 올라퍼 스티커 팩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어 요거 그리고 뭐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노트북이나 캐리어 이런 데에다 붙여놓으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 이거 여러분 이거 향 되게 좋거든요? 향수 아니고 바디미스트 몸에 가볍게 뿌려주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바디미스트예요 이렇게 올라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복숭아 살구 향입니다 그리고 오, 너무 귀여운 이제 또 올라프 또 홀로그램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데같은데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기만 해도 그 느낌 요 느낌 너무 귀여운 요 느낌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우와 이렇게 또 포스터도 하나 올라프 포스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자기다가 한켠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무 이쁘겠죠? 그리고 요거 포르즌 페스타 대축제 팔찌! 이거를 인증을 하면은 2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이 팔찌를 줘요 팔찌를 받아서 인스타에 인증을 하면은 선물을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신났다! 끝이에요!